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루게 사느냐 지루게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능력에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한계는 한계내 능력이 다 다를 수 있는 마지막 범위는 내 능력이 미치는 것 이게 범위와 한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될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잘될줄 될줄 알았는데 저 사람 말을 믿고 나서 신용이 생기고 신뢰가 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기업에도 있고 개인의 삶에도 있고 이게 모든 분야에다 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원에도 역시 그렇게 범위와 한계가 미칩니다. 처음부터 사기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볼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유튜브를 하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도 모르게 투자자들 다 끌어모아서 주식회사를 세우고 비트코인을 하고 또 어떤 회사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잘 되고 잘 되고 잘 됐다 여러분 간증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요 그게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분명히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간증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게 망하는 거야 투자를 했는데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저 사람이 저 사람 말 듣고 저 기업에 저 주식에 투자해야지 주식 잘못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하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시기 네. 그 시기와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두 가지로 평행하게 하사 너좀 공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왜? 내가 교만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를 틈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실패했다든지 회계 해야 때문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반복해서 그제 일 반복해서 짓는다든지 장래일은 몰라요 예언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장래 앞으로 의될 일은 우리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언 은사받다고 미래 다 한다고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아마수스에, 하나님의 회의에 선지자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누설하게 만들어서, 선지자들에게 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아는 선지자들, 기독교나 예언자들, 음. 기독교나 아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다알수 있다고 하지만,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야. 같이 합시다. 결론은, 결론은, 다알수 없다. 하나님의 위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할수 없다. 다할수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시기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시기를 분별하는 것.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상관없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다들 똑똑하고 지혜롭잖아요 지식이 있고 정보 가지고 있고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있고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핸드폰에 나오는 정보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맞다 할지라도 상황은 전혀 다르게 가요 또 하나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하는데 시기를 잘 봐야 되고 한 가지는 내가 과연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야 은사가 하나도 없는데 성경 몇번 보고 몇번철학이기도 하고 작정기도 해서 몇번 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 하고 오해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은사했다고 해도 능력하고는 별개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추경관은 왜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또한 가지는 의겸이 앉아 가만히 앉 있어 또한 가지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과연 객관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망해요 식당을해도 망하고 회사를 운영해도 망하고 벤처기업에서 망하고 여러분 과거에 어느 대통령이 벤처기업 살린다고 수많은 사람 벤처기업 후원해 주라 근데 벤처기업 한다는 게 벤처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새로운 거 모험 이런 거 그걸 통틀어서 벤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온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사무실 하나 를 빌려서 책상머리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뭔가 잡다한 지식을 다 끌어모아 놓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벤처기업 회사 한 사람이 오너고 직원도 없고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해서 정부돈 울고 먹고 타먹고 타먹고 해가지고 나중에 며칠 지나면 회사가 없어져 있고 그래서 벤처기업이다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돈 빼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객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음.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누구 말을 듣고 움직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음. 때를 잘못 선용으로 해서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 문 닫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기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가 잘 오지 않습니다 때가 와도 이걸 잘 모르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온다 기회가 온다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네. 왜? 성경에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 스스로는 기회를 스스로 잘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합시다 믿음 믿음 기도 제가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기회가 오겠습니까 때가 오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아서 성령의 종이 되고 싶은데 그런 시기가 오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다만 간접적으로 기도를 척만 하겠을 때 은혜가 척만 했을 때 내가 흔들렸을 때 환상으로 잠깐 잠깐씩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정말 기도하다 죽어버리려고 작심을 딱 하고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단식기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단면을 잠깐 잠깐씩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자신 하나님내게기회를 주세요 내게 때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좀 붙잡아주세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이 그걸 증명해요 우리 자녀들이 증명하라고 뺨을 때리면서 기도했으니까 뺨을 때리면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옆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자기 뺨을 때리냐고 그 말이 있고 아빠가 한 능력 없는데 왜 자기 뺨을 때리고 학대를 했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모는 병 걸려서 온렐루온렐 하고 있고 자식들은 멀게 손가락 빨고 애비 된 아빠가 돼 가지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잘나가던 굳게 사모제 공원도 때려치게 만들고 사모라도 벌어야 생활에 어떻게 뭐가 좀될 텐데 나중에는 하다 하다 안 돼서 나중 결국에는 사모님이 구청에서 저기초생활보대성자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이게 나오는데 그거 받으려면 내가 나가든지 사모님이 나가든지 둘째가 나가서 벌어야 돼 아침에 9시에 가가지고 오후 5시 반까지 예. 겨울에 휴지를 줍든지 공원 저기 뭐야 뭐 같이 지금 청소, 청소하던지, 한달 죽도록 해야 2 30만원 나와요. 그것도 해야만 나와. 그러니까 이 청라지역, 인천서구 청라지역에 100만 평 되는데, 거기에 딸랑 하나 있는 게 핀이라고 살아있는데, 겨울에 그냥 찬바람사는데, 거기 가서 꽃에 심고, 꾀이로 땅 파고, 꽃게로 땅 파고, 새 달구지 가지고 이렇게 흙 흔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하고. 여러분, 사모님 노가다 체질이에요. 누가다 잘합니다. 보세요. 힘있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총을 쫙다 때려치고, 이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 했어야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데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거 나중에 교육 건축할 때나 이거 습득해라고 훈련시키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니까 차라리 나를 원망하고 욕을 하야이 저런 인간 대머리까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종은짱팍 때려주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그런 말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아빠라 교육 건축할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5시 되면 은 찬바람 쌩쌩 쌤도 허허벌판에 가서 거기 가서 손, 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내가 아침에 태워다 주고 태우고 그랬거든요 손팍 이래가지고 그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맹수들을 지나가면 나와서 보고 그그 그 무슨 동물이야 그게 에? 미역캣 미역캣 이렇게 하고 우리 남편이 차 언제 가졌구나 이렇게. 멀리서 차가 가서 보면, 여자들이 다 한쪽만 보고 있어요. 차 오는 길만. 얼마나 마음이 안타가운지 자, 엊그제 같아요. 그 청라 백만평 되는 그 넓은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감개가 무량이에요, 감개가 어떤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할렐루야. 그그 그, 그 시기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적용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수준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분 같아서는 뭐 모든 것을 다잘알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생각할 때는 다 서울대 들어가고 좋은대 들어가고 연구대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딱 쳐보면 불합격자가 되고 미달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일어나지만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말씀 한번 듣고 두번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니까요 예? 구원받은 것은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사역자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실제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짜인지 교회에 올 때마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뒤로는 온갖 죄를 다지면서 말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근데 교회에서는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뒤로는 십일조도 떼먹고 뒤로는 험담하고 당직고 욕하고 음란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아멘도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안 하고 감사하는 생활도 안 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아무리 직장 동료만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능력을 받았냐 얼마나 영원히 그런 차이가 아니고 그럼 그 능력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감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야 가짜야 구원받은 사람이 할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안 돼요 무리한 투자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분명히 투자해서 소득이 생기면 가져가게끔 해야지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재투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어느 펀드가 만들어져서 그 은행 이름이 일금융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적, 적금 정기적금에도 이자가 없어 별로 없어요 정기예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펀드에다 막 투자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그래서 그 은행장 구석이 됐어요. 1구명권인가 2구명권인가. 자기가 사기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과정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은행 이름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면 과대평가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은사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를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습니다 느끼는 대로 감정이 오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쌩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일을 공개화시켜서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여자들 다 겁탈당한다 아기를 빼서 뭐 잡아먹는다 배를 가른다 별의별 수리도 하면서 뭐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예언하면서 쓰나미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외국 예언자들, 외국 사역자들 별의별 사람들이 와도 조금 지나니까 가짜, 가짜, 가짜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지옥에서 누가 들려오는 소리 지옥에서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다 조금 지나니까 가짜, 가짜 녹음한 거 조작하고 또 조작하고 조작하고 조작하고 또 가짜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겨와 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결를 때로는 은사로 비유를 하고 말씀을 밀로 알곡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폭발하듯이 쏟아져도 말씀이 뒷받침이 안되면 위험하고 은사 위주의 삶을 살게 되면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목회자들이 은사 위주로의 삶을 안 살려고 해요 이건 정말 잘못이야 왜? 은사 위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을 기반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돼요 말씀 위주의 삶을 살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말씀, 말씀은 많이 하는데 영적인 것을 무지하게 되는 인간이 되는 그런 죄에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회방죄에 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같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무교자들도 목사도 저도 매일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렇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는 매일매일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준비하면 나도 회개하게 돼요 주님 게을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존재가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존재감이고 또 목회를 해야만 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은혜 받고 끝나고 나서 주님 나 같은 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혹시라도 내가 사람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게 보이면 어떡하나 나는 이렇게 전정근거하면서 살아요 제 머리 뇌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한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데 그러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장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복잡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가 뭐냐 망하는 거야 같이 합시다 과대평가하면 망한다 자존심이 강하면 크게 합시다 자존심이 강하면 연단만 죽도록 받는다 예. 우기면 달라들고 우기고 뻔대고 그러면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거야. 피해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다? 가만 안있어요, 이제. 돈과 관련해서. 어디에 투자해라, 어디에 투자해라, 어디에 투자해라. 나가. 나가. 어디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 네. 교회에서는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은혜받는 듯이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무조건 다 죽여야 돼 교회 와서 죽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힘있게 살아야지 세상에 있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가 교회 와서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 교회 안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뒤집어지고 파당이 생겨요 음. 교회는 죄를 회개하는 곳이고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말죄라고 뒷땅 까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구원을 못하는데도 자꾸만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야 알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귀신도또 역사에서 네 생각이 맞다 네 마음이 맞다 네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평가가 있는데 사람마다 평가가 있는데 사람마다 또 달라요 평가가 왜 다르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저 사람이 진짜 같아. 오늘 되니까 역시 소금수가 드러났네. 그 다음날 되니까 더 많이 드러났네. 그 다음날 되니까 더 많이 사기꾼이야. 더, 더큰 사기꾼이네. 더, 더큰 사기꾼이네. 사기꾼 사기, 사기, 사기 가지고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고, 주변 사람 다 망하게 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평가가 달라져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가면 믿음이 경고해진 사람이고요 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나중에 몇년 5년 6년 7년 8년 되고 10년 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왔어요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야 최근에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펑펑 우는 거야. 목사님 안바뀌셨네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 안 바뀌셨네요 내가 왜 바뀌냐 주님이 스스로 바뀌시냐? 그러지 않지 않냐?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요 같이 저다다 기회를 잘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오는데 하나,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온다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과감하게 모험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뭔 짓을 하나 저질렀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교회가 한 층에 300평인데 그 300북짜리 건물이 1층 지하에서부터 7층까지 있는데 1층은 이미 팔렸어 왜? 교회 건물은 허름한 건물인데 수리만 하면 정말 괜찮은 건물이에요 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타서 죽고 해가지고 주변에 소문이 안 좋게 났는데 가서 보니까 2층에서부터 7층까지 6층까지 쭉 있는데 한층에 300평인데 이건 공짜다이 피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적어도 한 층에 1억에서 2억 정도 수리비만 들어가면 깨끗하게 쓸수 있고 바깥에는 한몇 억이면 새 건물로 그냥 대리석으로 다할수 있어요 이 건물도 헌거였는데 우리가 월세 잘 내고 1, 2, 3, 4층 5층까지 월세 잘 내고 그러니까 바깥에 외벽이 딱 수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100억 이상의 가치가 돼버리고 전체를 뚫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잘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이 됐어요 3개 층을 쓰던 2개 층을 최소한 2개 층을 써야 되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2개 층을 쓰면 융자가 4억이 나온대요 한 층당 7억 5천만 원 거기다가 8억 5천만 원 1억을 더 주면 수리비 1억을 더 주면 엘리베이터 아니다 수리하고 우리가 돈을 내면 그 돈으로 3층, 3개층을 수리하면 그 건물이 확 뛰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평당 올라가 버리면 이제 들어가도 못해요. 다른 데는 평당 천몇백만 원인데 거기는 평당 230밖에 안 돼요. 그래니 내가 몸이 달았잖아요. 성도들이 낸 헌금하고 사각용자를 받으면 한 개층은 쓸수 있어요. 근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머리 쓰고 싶어, 렇게 쓰고 싶어. 어떤 분이, 목사님, 얼마 보냅니다. 계약금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안 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야. 속상하고, 주님. 3월달에 미국을 가서 집회, 집회 일정을 잡아야 되는 지금 뭐 하나도 못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집회 일정을 해달라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준비하는데, 해달라고 내가 하나도 준비 못, 주님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도 또 오늘 날놓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막엎치들 덮친 경우로 유럽에서 집해달라고 아프리카에서 달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달라고 호주에서도 해달라고 그러고 인도 언제 오냐고 그러고 이런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제가 그런데도 외국에서도 후원하는 또 선교사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하는 일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가지 일들도 많이 생기고 내가 이거 화합병이 생겨도 진짜 화합병이 생겨서 그냥 확 죽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튜브 설계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간식을 막해 주시는 분이 간장도 보내주시지 여러분 간식 여러분 매일매일 공짜로 간식 드시는 거 빵이든 간장이든 귤이든 박스를 보내주고 뭘 보내주시고 여러분 드시면서 감사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그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식재료를 계속해서 보내요 제가요 헌금 나온 것은 한계가 있고 어마다 식재료가 얼마나 청구 많이 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 교회에서 응금 나온 거 가지고 건축응급 어떻게 무슨 수로 모아요? 무슨 수로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여기셔서 가끔씩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택도 없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내가 뭔가 움직여야 돼 근데 잘못 움직이면 은 사기꾼을 전락할 수도 있고 내가 피가 망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수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수 있고 마침 어떤 성도가 사명교회 때 와가지고 그분이 돈만 있으면 교회에 헌금을 해요 150만원 헌금한 적도 있고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 와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하,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명교회를 풍식이 고 사면길 건축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다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지나가다 내가 왔는데 내가 차 레간자 차 승용차를 하나 사 가지고 이걸 이걸 목사님 목사님이 이름으로 이걸 하시면 내가 매달마다 할부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현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모르는데 현금도 잘 낸다니까요 어휴, 중소기업을 또 하셔 음. 또산자부 산업자원부에 그때 융자를 받으려고 몇 억씩 융자 받으려고 신청을 해놨어 이것만 되면 목사인 그러니까 또 하, 그러냐 안 믿어야 되는데 또 성도가 눈물 흘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믿어야 되고 속을 그 뻔히 알면서도 믿어야 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다 우리 사모님도또 분수 같은 집사 하나가 와가지고 막 오토바이를 사모님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아들이 사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또 너무 착하고 순수해가지고 또 사모님 이름으로 또 오토바이를 그때 해줬지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님을 거의 죽을듯이 뜯어먹을 수 이거 안 갚아, 안 그러면 죽여버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 집사한테 오토바이 왜안 갚냐. 그러니까 돈 있어야 갚죠. 여러분 돈에는 인격이 없어요. 돈은 뭐것 같으냐? 화장실과 같아. 돈 받을 때는 할렐루야. 써버리고 나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요. 그런 것처럼. 엎친데 덮친, 덮친 격으로 계속 계속 이런거죠 그래 다시 는 그래가지고 십 년이 넘도록 신용물량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 이름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블랙리스트 명단에 내가 올라갔다니까 자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맞고 내 믿음이 맞는데 평가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는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 어떨 때는 과감하게 모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모험을 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내가 했다 은혜 받아서 했다 응답 받아서 했다 했다 했다 아 장집사님 어디 있지? 장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이제 다 지나갔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 앞에 집을 계약을 하래요 그래서 얼마였지 그때 10만원 20만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하셨어요 복사님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네. 핑계대지 말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했어 근데 결국에는 계약금 날렸어 그리고 응답 제대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이 속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은 언제든 나를 속여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여기 주님 여기 마음에 듭니다 이기강 가게 해주셔서 기도는 해 땅은 밟어 그런데 설득 투자는 못하는 게 뭐냐면 투자금을 날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모험을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됩니까? 이둘 사이에 제가 갈증을,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또 기도해봐 또 기도해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과대평가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같이 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크게 착각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 가슴을 때리면서 착각하지 말자 시작 착각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가야 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뒤집어질,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 낸 사람이 해군 장성도구 뭐 방언 통역 예언 해가지고 몇년 전에 전진와도 그런 인간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거 봤습니까 내가 예언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전쟁이 일어 잘못 예언했습니다 나는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떻게 또 거짓말 해가지고 또연사적 여전히 둔갑하고 또 다른 사격적 둔갑해서 지금도 또 사람 영혼 홀, 홀리고 있어요 홀리고 있고 자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장례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례를 내게 물으라 아들들의 일내손으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부탁하라 그렇게 분명히 남아있어요 이사회에서에요 자 그러면 장례일 미래의 환상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맨날 666만 이야기해666 666이 왔다 666이 왔다 마지막 신호 마지막 신호 마지막 예언 마지막 그 마지막이 언제부터인데 666이다 666 666 666 666 777 숫자노름 한 거야 숫자노름 미래 환상 미래가 우리에게 좋게 풀어지면 좋겠지만 미래가 좋아지겠다고 착각하거나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는 너무 많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이 내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살수 있게 하고. 믿습니까? 내가 어제인가 내가 홈플레스, 어제인가 그저께 홈플레한러 가봤어요. 사람들이 명제에 엄청 많이 오는데 가가지고, 어, 끌차 하나 가지고 오늘 끌차를 다 필요하다고 이따만하게 살렸다. 딱 하면서. 근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거야. 사명교회 때 생각. 그러 보니까 시식하는 코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식하는데 단서 이게 다 때가 되니그때막주워 먹기 시작했어요. 뭐 깨깨 깨, 볶은 무슨 엿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콩 묻혀 놓고 또 딱딱하게 해서 또그티밥 쫀득쫀득하게 해 놓은 것도 있고. 계속 막 먹었어요. 그날따라 또 머리도 또 대머리 가 까져 가지고 같은 거, 뭐, 삼겹살을 볶것도 있고, 막. 그래, 잘라놓은 게, 눈꽃만큼 잘라놓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걸 뭐냐, 한, 한, 꺼번에 다섯 개씩 막 찍어가지고 막 먹고, 꼬치 사서 막 찍어가지고 계속 먹고, 손님 이거 사세요 예, 정말 맛있네. 요또 다섯 개씩 찍어서 먹고, 다섯 개, 이것도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그러니까. 에이, 에이. 저기 갔으면 또 오고, 저기다 또 오고. 한 열댓 번을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사모님이 나한테 식사하네 나밥안 먹어 아니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요 아니 나 괜찮아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거기서 배다 채우고 바나나나만 하나 한 탈에 사가지고 왔어요 <웃음> 옛날 생각이 난거 옛날 생각 그 다음에서 야 세계적인 정 추구하네 먹는 것 앞에 굉장히 쪽팔리게 거추서 그 먹으면서 <웃음> 여러분 미리 환상에 빠지면 안돼요 그날 그날 하루 성실한 삶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당시에 내가 매일 할수 있는 게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떨 때는 매일 설교하고 매일 전하는 게 고달프고 힘이 들어 그러나 옛날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둘이 교회에서 교회 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오신 분들이 불새보고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그런데 요새는 아멘도 잘안 하고 말질도 하고 티로 딴짓 하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과 멀어진다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세요 밑그림 할렐루야 전에 이걸 미래를 알고 싶어서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하고 스트레스하고 얼마나 그랬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밑그림을 다그려놓으셨어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축구선수들 보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반 후반 점수가 안 나도 연장 전까지 그게 끝나면 그 안에 점수가 나면 시간 되면 끝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시간이 있는데 열심히 뛰어다녀 선수처럼 호각이 불면 부는 대로 시합이 끝나면 끝난다 그러나 끝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매일매일 그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이 호루라기탁 부르면 이 종소리가 나면 이제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 받아야 돼요 응?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사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오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고 싶고 오늘 우리 형님들 두 분이 형수님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쫓아와 우리 집으로 와 가지고 화두가 뭐냐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 계시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걸 화두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같이 호응도 하고 그러면 진짜나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순식간에 오는 죽음도 때로는 피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더 해야 되는데 영적인 빈틈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방심을 조심하세요 사단이 그 빈틈과 방심하게 만들고 예.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지혜라고 할수 있는데 이 지혜가 단순히 기술적인 지혜가 있고 자기 인생의 방향, 방향을 결정짓는 지혜가 있어요 기술적인 지혜는 배를 만들고 엔진을 돌리고 움직이게 하는 지혜라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런 지혜 이거는 방향을 결정하는 지가 되는거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이수신장에 있던 그물둘목 있잖아요. 배가 가다가, 천천히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조타수가 초짜야, 초짜. 초자. 스피야. 선장 가서 나가려서 낮잠 자고 있고, 잠자고 있는데, 배를 몰아보지도 못한 인간이, 물살이 굉장히 예쁜 돌려 버리잖아요. 급하게 돌리니까 쓰러져 버리지 배가. 물속으로막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도 처음에는 우리가 어설프게 우리 인생을 조종을 하잖아요 네. 네. 여러분 네. 자식들도 부모가 마음대로 막 조종해서는 안되고 자식들에게 설득하고 왜 이게 너에게 필요한지 영적으로 살도록 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인생의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네. 세월호 사건이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기술적인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갈 것이야 돈을 벌어도 기도를 해도 사회의 삶을 살아도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 선장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인간이 선장도 음? 아닌 인간이 그 많은 사람들 그 어린 학생들을 태운 그 배를 함부로 주종하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암초도 있고 방향전환인데 방향전환도 서서히 하는 게 아니고 급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영혼의 빈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빈틈이 있다면 낱낱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이 틈을 통해서 오니까 정신 팍찬 차리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지혜있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 감사합니다. 마귀는 속상입니다. 쉽게 살수 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너도 할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좀더 자유롭게 살아라 을게 매이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 육체를 충동제라고 복잡한 것을 복잡하지 않게 만들고 쉽게 쉽게 돈 벌고 쉽게 쉽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는다면 결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가리하여 주시옵소서